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뿔소라. 뿔소라. 그리고 전복. 그리고 전복 내장도 좀 준비를 했고요. 어, 마늘 기름장 소스를 준비했고. 아, 그리고 술. 오늘 술은 야광문주. 1년 만에 이걸 좀 오픈을 합니다. 이게 작년 9월이죠. 작년 9월에, 제 방송에 열혈 시청자이신, 은발의 구렛나루 형님께서,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, 이걸 드디어 오픈을 해서 오늘 맛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방송은, 제천몰에서 보내주신 청풍면과 흑마늘 진액, PPL과 함께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. 열려라. 야관문. 자. 와. <웃음> 자, 여기다가 먼저 전복 안주로 첫 쫓아나 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우, 이게 은은한데, 이게? 음, 뭐야! 이게 쓰고 강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은은합니다 이건 거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먹을 때는 알코올 향이 좀 많고 강하고 약간 좀씁쓸한 맛이 좀 났던 것 같은데 오 이거 지좀더 순해진 것 같아요 한잔더 바로 와... 음. 아우, 좋다. 음.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치아 이쪽 제가 사랑이를 발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좀 씻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어 이쪽으로만 좀 씻고 있습니다. 음. 아. 아, 전복은 딱 찌거나, 딱 보통 구유를딱 구웠을 때또 맛이 또 이제 다른데, 저는 생으로 먹는 식감이 오독오독한 게 술안주로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아. 찍어 먹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소금, 참기름, 그 다진 마늘이면, 아. 음.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훌륭합니다. 내장에 네한 잔. 요 내장은 네뭐죽 끓여 드실 때 넣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웬만하면 생으로 드시는 건권하지 않습니다. 정말 신선한 거 아니면 좀 요것도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. 예. 사사사. 아. 음. 아. 야. 발버드란 게 <웃음> 어. 어. 전복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이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성분이 남자의 그 정자 생성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, 이 전복, 거기다가 야관문주. 벌써부터 이걸 좀 먹으니까 몸이 효과가 바로 온다면 거짓말이겠죠. 아, 근데 플래시포 효과가 좀 살짝 느껴집니다. 아, 몸에 열이 조금씩 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예. 네. 바사사. 음. 아, 술 이거 좋은데, 지금. 이 술이 한 1년 정도 된걸 먹으니까 은은해가지고 취한 줄 모르게 취하게 하는 에, 그런 술일 것 같아요. 먹다 보면 보인도 모르게 취하는. 음강하다는 음, 느낌이 좀안 나고 은은하게 싹 사실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좋은 야간문 보내주신 우리 은발의 고래나루 형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음. 어... 자, 먹는 중간 잠시 TPL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천몰에서 어, 좋은 상품을 좀 보내주셨는데, 청풍연과 흑마늘 진액이라는 상품을 보내주셨습니다. 어, 이거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이게 먹어봤는데, 어, 쓰지 않고 굉장히 또 먹는 기분 좋아요. 음... 아, 쓰지 않고 먹는 김 좋고 괜찮습니다 자 구성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좀 이쁘게 박스에 세개가잘 담아져서 고급스럽게 어,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추석에 그 선물을 아직 어, 결정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천몰에서 흥많은 시대 이걸 한번 구매해서 어, 선물해 보시는 것도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이거에을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초물 청풍면과 흥마늘진액자 어. 어느덧 전복은 마지막 점. 음. 그리고 봉대장 남은 마지막 거를 한 잔하고 이제 뿔소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아사 소아. 소아. 음아 이거 은은해가지고 자꾸 먹게 되네 응. 몇 잔치 먹는 거야 지금 <웃음> 자 이번엔 불소라타임 음. 아우 이 어둑한 시간에 주는거 진짜 음. 아 그리고 이 뿔소라 양은 요세개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한 요게 여섯 개정도가돼요쏴쏴쏴 응. 음. 음... <목소리도> 아, 자요거는 아마 막단이 될것 같습니다 네. 와... 제철물청풍면과흥마는진액아 지금 전복이 굉장히 더 맛이 좋네요 예전에는 어떤 고가의 음식 정말 비싼 음식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이 됐던 음식인데 요즘은 양식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금액에 찾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어,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되게서 그리고 이 뿔소라 아이 오독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제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 저에게 PPL 상품을 좀 보내주신 제천물 지금 추석맞이 어 할인 행사를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런 제품 저런 제품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청풍면과 흑마늘진행 이것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